안녕하세요 밀리밀리 김밀리입니다. 이번 영상은 페리페라의 신상 잉크 더 벨벳 테틈 콜라보 립 제품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보여드릴게요. 꼭! 테틈 콜라보는 립, 치크, 섀도우 팔레트, 쉐딩 이렇게 총네가지를 출시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저는 잉크 더 벨벳 립 제품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컬러는 두 가지고요. 테튼 콜라보 제품 구매 시 스티커와 금액에 따라 추가 파우치 또는 글리터를 증정하고 을 있어요. 저는 키링과 뽀글이 파우치를 받았는데요. 키링도 너무 귀엽고 파우치도 활용도도 높은 아주 딱 좋은 사이즈예요. 지퍼도 디테일하게 테튼이 보이는데 안에도 넉넉한 공간이 보입니다. 저는 키링을 파우치 지퍼 쪽에 달아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귀여운 뽀짝이 장난 아닙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컬러를 보여드릴게요. 먼저 22호 감성 엔딩 컬러예요. 어플리케이터는 기존과 같이 끝이 뾰족한 삼각형의 사선으로 되어 있는 타입이고요. 제형은 크리미한 벨벳 제형으로 부드럽고 매끈하게 밀착되는 게 특징이에요. 특히나 벨벳하면 살짝 매트한 마무리감을 생각하시지만 광택감이 아주 살짝 살아있는 벨벳 제형입니다. 그리고 블러블러한 컬러감성과 선명한 컬러감성 모두 볼수 있어요. 컬러는 코랄 베이스에 로즈 컬러감이 함께 들어가서 코랄 로지 누드 컬러예요. 입술에 컬러를 올려볼게요. 블러블러한 감성이 가득하고요. 살짝 컬러를 올려보니 누디한 코랄 베이스의 로지 감성으로 베이스로 사용하기도 좋고 원컬러로 사용을 해도 되는데 특히나 이런 코랄 로지한 컬러는 피부톤에 상관없이 두루두루 사용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인기 있는 컬러예요. 한번더 컬러를 올렸을 때는 컬러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로지한 컬러감이 좀더 나타나는 걸볼수 있는데 살짝 올린 컬러나 무게감 있게 컬러를 올려도 컬러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컬러를 두껍게 올렸을 때도 끈적임이 적고 뭉침 현상도 적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 컬러는 23호 감성 탑재 컬러인데요. 누디한 브라운 컬러 감성 베이스에 로지한 컬러감이 가득 들어가 있는 컬러예요. 로지한 컬러 같기도 하지만 너티한 느낌도 가득 담긴 컬러이고요. 웜톤에 더잘 어울릴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컬러도 웜톤, 쿨톤 모두 두루두루 잘 어울리는 누디한 감성의 컬러예요. 컬러를 살짝 올려보니 누디한 브라운 감성이 좀더 느껴지는 컬러감으로 연출이 되는데 브라운 컬러의 느낌이 과하지 않아서 너티한 컬러를 입문하시는 분들 사용하기 좋고요. 데일리로도 사용하기 좋은 컬러입니다. 컬러를 한번더 올려바르면 누디 브라운 컬러의 로지 컬러 몇 방울 정도의 컬러감으로 표현이 되는데 역시나 컬러를 좀더 올려서 바른다고 해도 큰 차이가 있는 컬러감이 아니에요. 두 컬러 모두 누디한 컬러감을 갖고 있는데요. 딱 정리를 하자면 모브 코랄과 모브 브라운 컬러로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웜, 쿨 모두 데일리로 사용할 수 있는 컬러로 출시를 했습니다. 두 가지 컬러를 같이 바르면 어떨까 해서 입술에 올려봤는데 22호를 베이스로 두고 23호를 입술 안쪽에 올려봤는데요. 뭔가 크게 다르게 느껴지는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22호, 23호 좋아하는 컬러를 선택해서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착색 컬러를 보고 싶었는데 착색이 거의 없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착색되는 립 제품보다는 착색이 없는 제품을 정말 좋아하는데 아주 깨끗하게 잘지워져서 저는 이 점이 좋았습니다. 네, 지금까지 페리페라의 테튬 콜라보 립 제품을 보여드렸습니다. 영상 보시고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